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지금 마비동기 펫풍당당 업데이트가 새로운 신규 재능 펫 핸들러와 함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접속을 해가지고 방송을 켜봤고요. 긴만 할것 없이 바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펫풍당 업데이트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키우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보자! 훈련사님 제가 키우는 펫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강아지 아닌 펫도 봐주시나요? 어떤 펫이죠? 북극곰이요 네? 부, 북극곰이요? 북극곰 키우세요? 네! 마비노기에서요 마비노기 펫도 봐주시나요? 어... <웃음> 일단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이거 <이게 뭐야? 웃음> 아 지금 뭐야 이거 음... 오케이 알겠어요 제 북극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생각을 바꿔봐요 정말로 북극곰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럼요? 어려운 사냥에 곰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는걸요? 곰이 힘들 때 도와준 적은요? 깃털 띄우면 바로바로 살려주시겠는데 <웃음> 그 친구가 진짜로 원하는 게 그거였을까요? 그럼 세상에. 문제는 제 패시 아니라 세상에 나쁜 펫은 없습니다 이제 주인도 변해야 할 때죠 그럼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음 왜? 아! 데이트! 데이트를 해 보시죠. 데이트요? 무슨 데이트요? 마비노기 해풍당당 업데이트. 세상에 당신의 펫이 강력해진다. 마비노기 해풍당당 업데이트. 패, 이제 당당하게 키우세요. 마비노기 해풍당당 업데이트. 여러분, 마비노기에서 만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홍보 영상 잘 찍었네. 옛날에 그냥 그, 그 이미지 컷만 찍었었는데, 이제는 그 직접 강영우 이렇게 조련사분들 나오셔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오케이, 영상 좋고요 자, 패풍당이나 패핸들러 쟤네 나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일러스트도 이쁘고, 그때 네코제서 했던 것 같은데. 자, 게임 가이드, 뭐죠? 음, 패헨들러. 자, 피에임 핀. 패스 핸들링 할수 있는 힘, 핀이. 패시나 온세키 때영혼영체 이렇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되고 피니잼, 피니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 자. 자, 노래 틀어주고. 피싱크 음. 핀싱크. 핀즈, 비즈. 약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펫핸들러가 되려면은 프라이스 상점에서 구매한 핀벨을 착용하면은 펫핸들링 반장이 빛나는 퀘스트가 지급됩니다. 프라이스는 스마트 컨텐츠는 볼수 있죠 자이퀘스를진행하 신규 스킬을 얻을 수있고요 초보 밀레이시아는 초보 밀레이시아는 어허 펫과 일신농체를공꾸 타이틀 지급됩니다 어 이런거도 있구나 자, 펫 핸들링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머나 우와 펫 핸들링이 미쳤나봐 드디어 공학 스킬과 매직크래프트 스킬들이 재능으로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야 이걸 여기다 으시네와 여러분들 야패텐들링 에다가 매직 크래프트랑힐랜 공학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셨네요 와 세상에 이 세상에 세상에 야 아직 안찍게 잘했다 아직 안찍게 잘했다 또 아직 안찍게 잘했다 아, 아, 아. <웃음> 본직 에프랭크 아 에프랭크 와오졌다 스킬을 익혀 패턴들과 성능을 해볼까요? 자, 드디어 재능이 나네, 이거 진짜 자, 보자 패시브 스킬이니까 피니 캐칭 어, 피니 캐칭이 피니를 집어내어서 피니 잼으로 만드는 형태의 스킬이다 아, 아 정수 피니 캐칭이니까 정수로 만드는 거네요 스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자, 피니 잼 형상 보이지알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잼, 피니 잼, 늑대 아 이런 식으로 정수 수집, 정수 수집이 정수 수집, 아 몬스터의 정수를 수집하는 거고요. 조련 일기에서 피니, 아잼 등급을 볼수 있다. 아,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믹 같은 게 없네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음, 없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요. 다시 볼까요? 다시 볼까요? 아, 노래 너무 슬프잖아. 뭔데? 이것도 다음 거 아. 이거 말고 필드 너무 슬프잖아. 다음 거 노가시스. <웃음> <웃음> 자, 피니 등급이 이제 A 등급, 뭐2 e 등급, A 등급부터 2 e 등급까지 이렇게 있고요. 블루밍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블루밍 스킬 통해서 피니 패스로 변신할 수 있다. 즉, 몬스터 정수를 수집하면 해당 몬스터 변신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피니 블루밍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죠? 잼속잼아 이게 그 해당 펫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네요 어 그거네요 피니 블루미는 피니 캐칭을 통해서 피니 잼을 피니 펫 호루라기로 변환시키는 액티브 스킬이다 오케이 자 블루미시가 1랭크 1랭크까지 있고요 1랭크 되면 블루미시가 30% 단축에다가 레벨 기준 증가 이렇게 됐고요 케이지 농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자, 케이지를 설치하면은 뭐가 되는거죠? 으아악! <웃음> 어자옷점 입을게요, 어우 감기 아닌데, 약간 접봅시다 자, 폰코인도 쓰이네 이것도 아, 폰코인 쓰는거고 케이지를 쓰면은 뭐 어떤걸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늑대, 뭐 이런거 있구요 아, 이런, 이렇게 농장에다가 아, 설치할 수 있네요, 보니까 아, 음, 이런식으로 아, 잠깐만 아니 공기 청정기가 너무 추워. 모전에 아. 자. 오케이, 저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피니펫. 아, 펫도 나오는데 펫 소환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보자. 팻 레벨에 영향을 끼 아이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펫 영양제 이런 건못 쓰고요. 어, 행동 제약도 있네요. 로그인 불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펫하우스 휴식 불가 이런 것도 있고 핀즈 크래프트. 자, 핀펫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템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걸 갖다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네요. 펫 먹이를 만들 수 있나 보네요. 꼬들꼬들 문어추. 아, 추르비 이런 거야? 자, 추르비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창문 닫아라. 어. 예. 자 문어추 와 공격력 증가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마비독의 음, 마비독이 음식들이 뭐 체력이나 공격증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공격력 증가가 나오네요 이걸로 갖다 페스티벌 푸드를 만들면 더 오르지 않을까 10개니까 100오르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건데 자 마법포 방어 보업도 있구요, 당연히. 자, 뭐, 여러가지가 있구요. 향기랑 꾸루유, 뭐, 이런 것도 있고. 획득 방법도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피오나티, 이번에 새로 나온 핏인가 보네요. 자, 핀 싱크. 자, 핀 싱크는요, 어, 보자. 이거는 아마 그 디바인 링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싱크라면, 그, 패스, 핀의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존재인 핀패시 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디바인 링크 같은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바이링 근데 이제 패끼리 패끼리 링크 해주는 거고요자 그리고 아 이거네요 이게 바로 그거네요 펫을 갈아 넣는다는 그거 자 이거죠 캐럿 핀싱 결과 누적레벨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테스트 서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서브 팻 서브 팻도이크 하고요 허어. 서브 슬롯에서 팬들이 모두 사라지니 와 이거는 좀 약간 좀 모르게 이건 좀 약간 거시기한데 아니 이거는 돈 주고 산 패스를 서로 합치게 한다는 건데 약간 좀 거시기한데 좋습니다 자 피스 패 뭐지 핀 싱크 방법 핀 싱크 서브 슬롯에 올라간 패스의 소식품 상이 비어 있어야 한다 서브 슬롯에 올라간 패스의 핀 싱크 사라지게 된다뭐 이런 게다 있지 키메라 녹이 진짜 에드워드 오빠한테 느낌이 한전 자핀드자핀패이 핀팻. 되면은 핀싱크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패스를 패스를 핀펫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는데 효과가 많네요 일반 공유할 공간 대상이 다운되지 않아 지속적인 공유가 가능하고 특별한 추가 효과를 주는 속성 어깨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핀지비즈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핀지비즈 슬롯 어깨입니다 좀 약간 언어가 좀 어렵 언어가 좀 어렵네요. 자, 다른 펫을 소환해서 스케일 효과받을 수는 친구 소환 기능도 있고요. 오케이. 자, 싱크에 필요한 아이템들도 필요하게 이렇게 있고요. 핀, 펜, 마스터, 속성. 어, 이런 게 있고 수련 방법은 핀, 싱글통에 할수 있고. 메인 펫. 아, 메인 펫을 펫한 마리를 그냥 겁나게 키워라. 서브 아, 서브 펫을 갈아 넣어서 어 메인 펫을 크게 키워라 이런 느낌이고요. 자, 핀팻은 대상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이 다운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죠. 자, 친구 소환스도 있고요. 자, 핀씨 누정레벨 팻포인트 소환식가 이렇게 있고요. 소지품 창도 있고요. 아, 소지품 창이 엄청 늘어나네요. 자, 새 메인팻은 세개까지 얻을 수 있대요. 호호, 엄청난데? 네, 돈을 갈아서 이제 거의 세공이네요 세공 3공. 갈아 얻는거 아. 자 특기도 얻을 수있고요 패스킬 보이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한건지 볼까요 핀패마스터리 패스를 엄청 강화시켜주네요 자 에슈, 솔라, 테인, 기우, 탈로 뭐 이런게 있는데 속성들마다 다른거네요 자, 애슈는요, 기본 공격 시 10% 확률로 발동인데, 주변 3, 3m 범위에 4마리 적이에 100% 데미지 추가 공격이네요. 범위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는요, 기본 공격 시 마찬가지 1 0고요 어, 자, 3, 3m 범위에 3마리 적이에 100% 데미지 추가 공격. 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어, 뭐 다를 게 있나요, 지금? 이건 4마리고 이건 3마리인데요. 봅시다. 자 이건 물의 기운 이건 번개의 기운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거 테인 10% 확률로 대상이 200%의 첫 데미지를 주고 5초 동안 초당 50%의 지속 데미지니까 총 450%의 데미지를 준다는거죠 독데미지라 보시면 독데미지 독 같은거 자 독데미지라 보시면 되고요 가우 어 가우는 이제 대상이 5초 동안 초당 50%의 지속 데미지 5 250%의 데미지고요 주변 아 주변 적들도 데미지를 더 준다 아 이게 약간 범위인데 약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번개 실드같은걸 보면 주변에 적출 주변에 공격할 수 있는거 자 탈로 패시 기본용 10% 활동을 방물로 300%의 데미지로 대상 거. 이거는 크리티컬 이거는 크리티컬이라 보시면 돼요. Yeah, yeah, this is new stuff. It's new challenge. A new character. New, new talent. 자, 다섯 가지의 속성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자, 속성 마크가 이렇게 나오, 나와 있는데, 이 왼쪽 위에 이, 이 바람 문양 같은 게 속성 문양이네요. 패시 어. 기본 공격을 외행. 약간 그 사도 기르가시 같은 거할때 되지 않을까 자 핀즈비 슬롯이구요 어뭐 이런거 됐구요 이런거 재료 나오고 친구 소환 슬롯 친구 소환 슬롯을 하면은 친구 소환을 하면은 일반 펫을 최대 5마리까지 등록할 수 있구요 다른 펫을 잠시 소환해서 소환 스킬효과 적용되게 할수 있다 아, 오케이 자어케디는 어서오시구요 다음거 업데이트 프로모션을 여기서 봤죠 다음거 보죠 아이고 자펫 핸들러 그 힐런이랑 매직 크래프트에 나오는 게 일단 공학이랑 매직 크래프트에 나오게 굉장히 크네요. 자, 팬 핸들러. 피의 힘을 응용해요패시습득하고 나아가 패과 교감하는 자. 요정의 힘을 근본으로 하는 팬 핸들러는 몬스터의 같이 피니를 꺼내고 자, 피니란 자유롭게 에인를 따든 여정 요정 중한 종류로 어, 약하고 여러 형태의 일종을 볼수 있다. 오케이. 자, 팬스로 다시 환생시키고 교감을 통해 패스를 더 강력한 핀 패스로 성장시키는 힘을 지는 일이다. 자, 어, 야, 패 피니 캐칭 피니 블루밍, 피니 인즈 크래프트. 신규 스킬은 네 가지네요. 자, 기존에 있던 건 힐링 공학, 기존에 있던 거죠. 어, 그다음에 희귀 광물화. 야, 설정이 그냥 이렇게 해... 재능에다 그냥 패턴들 넣으면 이세... 어색하니까 설정을 추가해줬네요 볼까요? 레가토스는 고대 자이언트들의 연구와 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을 기억한 존재. 그는 옛 자이언트들이 광물에 깃든 힘을 가공하다시래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울고했다. 어린 패탄들러는 그의 가르침이 자신이 가진 요정임과 어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있고요. 자, 자이언트, 자이언트와 어울리는 공학들. 매직크래프트 늙은 드래곤, 어허 실리엔 생물학이고요. 오케이, 고대 콘노스. 자, 그 다음 거 보죠. 피니피미펫 자 블루밍이라면 피니펫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작고 귀여우면 짝게 작게, 작게, 작게 나온다는 거고 같이 공격도 할수 있고요 코끼리 가지고 보면은 같이 전투를 하는데 전투가 안해요 이건 잘못 찍었네요 너, 너구리랑 싸우는 걸 찍어가지고 잘못 찍었고요 자 다음 와 뭐야 이게 핀펫 일러스트 이쁘다 자 핀싱크를 거쳐 핀펫이 되면 다양한 능력이 상상이 된다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방 봤죠 핀펫의 전투 자, 적을 다운시키지 않는다 주인의 전투 스타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아, 이런 건 좋네요, 여러분들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은 패시 공, 일반 공격하면 다운 되니까 힘들었죠 친구를 소화해 도움을 받자 뭐죠, 이것도 자, 친구를 소화하면은 어떻게 된 거죠? 자, 리, 디바일 링크를 걸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뭐. 아야 디바인 링클 건 상태에서 경직 펫을 소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거 좋네요 아 맞아 평소에는 디바인 링클 하다보니까 다른 펫 이런 도움을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받네요 또 고양이가 기가 했다 좋네요 이런거 자 다음거 펫특기 자, 요정이 힘이 폐색이 뜬 핀들, 핀니를 자극해 특기에 깨어난다. 아, 특기 나온거 특기 사용법 개선. 자, 특기. 펫 전용 스킬 퀵슬롯. 어... 자, 친구 소환 펫을 미리 등록할 수 있구요. 특기 발동 방법. 게이 차는 좀. 뭐 게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어... 게이지가 다 차면 주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특기 발동시킬 수 있구요. 신규 특기. 폭주의 시간. 오, 뭐야 이거 또. 일정 시간에 폐쇄 최소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가 비약적 증가한다. 자, 폭주식 시... 어, 이거 얼음의 대지. 자, 아... 이거는 장판이네, 장판. 장파. 전기, 전기 장판이고요. 신속의 날개. 자, 폐쇄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주인 이동 주인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푸른방패, 기존이죠, 이거는. 기존이죠. 어... 기존 있던 거고요. 다음 거. 기묘한 아이들 힐브리의 부탁으로 캐피바라의 털을 구하던 중 만나게 된 기묘한 아이 아이로부터 팩과 몬스를기 깃던 피니 이를 다룰 수 있는 피니임에 대해 듣게 되는데 뭐죠 이건 또? 자아 새로운 엠피시대 핀키 귀여운 아이네요 자 잠깐만 바지도가 갈까 있자 어우 감기인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감기인가 봐 약도 먹었니 으쌰 으쌰 긴바지를 좀 갈아입고 핑키 핑키는 세계 곳곳에 있는 요정의 존재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다 요정핀 아 요정핀이라는 핀이, 요정이 있네요 보니까 자 노래 슬프지 않아 바꿔 바꿔 얘도 슬프지 않아 바꿔 오케이 자 핑키가 있고요 얘도 뭐죠? 카텔 아 피키랑 제 친한 친구 귀엽네요 아직 뽀짝뽀짝 어린이네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갈켜지렸다 이런 카트를 구해준게핑키고요 둘이 친구였고요 어허 자 인간에서 때가 무덥게 요정 세계에 속할 수 없었던 카트는 발레스의 자이언트에 맡겨졌다 어얘 자이언트 쪽이고요 클릭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귀를 펴 그냥 좀 심술 부리고 싶었다 뭐야 이거 아 대화가 있네요 얘도 대화가 있니? 할게요 오케이 야옷 색깔 이쁘다 다음 끝인가요? 자마크웨 요정들의 쉼터 어 새로운 맵인가? 자 마그멜 뭐죠 이거? 오 어, 새로운 맵이다 우와 자 새로운 맵이 나왔습니다 뭐죠? 와 이거 되게 스크린샷 찍기 되게 이쁠 것 같다 와 이거 어딜까 이거 피오드 쪽일텐데 요정이면은 게이트 자, 피오드 쪽이, 피오드 쪽 같은 느낌이 피오드가 이날 있었거든요 와, 짱 예쁘다 어디야 여기가, 끝이야? 자, 일단 끝이고요 자세한 거 지금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벤트 같은 것도 안 하나요? 하죠 역시나, 자 펫스티벌, 뭐죠? 강영호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는데, 뭐죠? 1위, 유튜브, 뭐야 이게 1위, 이게 뭔데, 1 뭔데, 뭐야, 뭐야 자, 예, 이번, 이번 이벤트다건요 페스티벌 자밀레시의 따뜻한 마음이다 증거 1월 21일까지 하고요 한달 정도 하고요 위드 유어 팬 이벤트 참여 방법 자 페프 당나 선생님과 전 대화 대표님 등록하고요 미션 완수하면 이거 포인트와 선물상자 주는데 참여 보상으로는 의상을 주고요 의상 자 포인트 의상을 주고요 노트 미션 레벨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어, 피오드 중급 이상 던전 나오고요 자, 의상 주는 거고 기브요 하트가 있고요 자, 동물보호소에 후원해주세요 어, 진짜 동물보호소에 어. 자 기브요 동물보호소에 후원해주세요 이 뭐죠? 패포인트를 획득하면 응원권을 한장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후, 곳에 응원권을 후원해주세요 어, 마비노기가 해당 시설물 건설을 지원을 지원합니다 자, 이벤트 참 보상이고요 기부자 닉닉 어우 너무 이런거 좋다 와야 동물들을 위해 꾸민 공간 이것을 위해 힘써진신 밀레신의 이름을 새겨드린다와삼덕이 어 어떻게 합니까 삼덕이요 어 낙지 머리 순이 어떻게 합니까 <웃음> 동물들을 위한 따스한 공간 자자 안성평강공주 보호소 뭐저게아 실제 실제 그 유기견들인가 보네요 아 이런거 좋다 이런거 저번에 캐롤 속 넣는거 이런거 하지 말고 좀 진짜로 브루유 좀 도우라고 하니까 진짜 한건가 자 게임 스타트 나중에 하고요 아, 나중에 하라고 어. 자그 다음에 넥슨 캐시 응모도 있고요 뭐야 또 응모? 자 포인트 응모할 수있고요 기부요 아트. 자. 아, 실내 단열공사, 고양이의 호스 이런 게 있구나. 이건 누굴 위한 거죠? 자, 다시, 뭐야, 이거 왜, 뭐야, 나로그인데왜 없어 또? 야! 나로그인데왜 없어 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다시 로그인할게요, 다시. 다시 고고. OTP. 아, 코야. 토막히 나요. 자, 방금 봤던건데 자, 실제 단열 아, 이거 해야하는군요. 벽면 바닥보수 고양이 놀이터 캣타워 난로 에어컨 이런거 있구요. 자, 랭킹 달성보상으로는 팩풍단 호루라이 박스가 달구요 캐라우너스 네요 1억 코인 와, 1억 골드 수표를 얻을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뭐... 보불게 어, 고세고 뭐 이런게 네요자그 다음에 보자 공사 넘어가고 보자 그리고 와 올윙박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올윙박스 여러분들 야 드디어 올윙박스 나왔네요 자 올윙박스가 1 8 0 0원이고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날개구슬 나왔죠 자 올윙박스 5시즌 올윙박스 19시즌 야 이거 여러분들 뭐 지르실 분들 계신가요? 지르실 분들 데리키트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홈페이지구요 바로 이제 마비노기 게임 들어가서 어떤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어가보죠 오케이 들어가 볼까요 두두두 이번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자 지금 벌써 다 하고 있나요?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다 먼저 이벤트 이번 신규 전능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신규 전은 패풍당당? 나는 왜 썸네일이 이거야 근데? 아니 나는 왜 썸네일이 안 바뀌어? 썸네일이 바뀌지가 않아 어딨어 나 어딨어 나왜 마영전 썸네일인건가? 바뀌지가 않아 어? 자 들어갑시다 왜 안들어가지지? 오케이 됐다 자 너를 바꿔주고 어 신규 일러스트 패풍당당 핸들러 자 신규 일러스트 나왔구요 이쁘네요 케라 우노스 오호 자, 이쁘게 이 일러스트 다운 돼 한번 어떤 건지 볼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화면 좀어 맞추고요.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허얏.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스킬 꽤 후다가 미세요. 3시 5바라고. 일단 모두 하이. 다 인사하고요. 하이하이오. 자, 빠르게 어, 이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펫관련 템은 프라이스에 팔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벤트 어, 외로운 동물과 하는 그, 펫풍당당 페스티벌 이런게 있고, 스킬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프라이스한테 가야되는데 어, 제일 먼저 펫 이벤트 말고 어, 메인캐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반오르 했거든요 오랜만에 프라이스가 사람들 반겨주겠네요 자 천천히 메인 재능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들 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치고 빠지자고요 내가 니까또 바뀌는거 아니겠지? 프라이스가 만5 0 0 0골드에 판다라고 했구요 아 여기있어 프라이스 우리 왔다 나왔다 오랜만이다 자말걸 볼까요 얘가 거래로 왔다가 자 프라이스가 거래로 왔다가 재미난 물고좀 하나요 아니 예, 포션 어 있죠 아 여기 있네요 플러피 핀벨 자샀구요아 페더리 핀벨 두 가지 핀벨있네요자 보면은 뭐가 다른지 볼까요 풀 페더리 핀벨 예, 화려한 기털로장된 핀베이 피니제 블루미하 거나 아한데 어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인지 모르겠어요 도톰하고 어 공격력 차이는 아닐 것 같고 그죠 자어 짤랑임 피니 뭐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한번 껴볼까요 자 퀘스에 트 날라왔습니다 아. 자 반짝이면 빛나는 빛나는 이란 캐스 한돼요자 킬레바이스의 캠프에 힐브링과 대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분들 답답하지 않도록 후다후다 시할게요자힐브링과 바로 대화해봅시다 대화 대화, 대화. 아로젠파이크 와주셨군요 도와줘으면 하는 일이 있다 뭘까요 수급이 이상 불안정 있다 자, 무엇이 필요하니? 열병 치료제 재료가 많이 부족하다. 크루클레의 관심이 어떤 말이 그래어 열병 치료제. 에트나? 캐피바라의 털입니다. 캐피바라가 있구나, 마비노기도. 자, 칼리다 캠프 근처 근방에서근방에서 근방에서 좋겠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어, 어, 있죠. 첫 번째는 어디지 아, 어디서 칼리다 지역에서 캐피바라 다섯 마리 처치 아, 또, 캐피바라, 시가 마르겠네요 여러분들 <웃음> 아 캐피바라 시가또 마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잘 봐보죠 불쌍한 캐피바라 자 후다 잡읍시다 이게 아니야? 자 캐피바라 시가 마를 겁니다 아마 난리 날거아니요 지금 다섯 마리니까 그래도 뭐 엄청 많지 않을 거예요 바라 역시나 유저 한분 보이시고요. 자 많은 유저분들 보이시는데 아, 천천히 나옵시다. 자, 뭐 해봤자 다섯 마리 그만 거든요 미안하다 얘들아. 자세 마리 아세 마리 어제 리젠도 빨라가지고 뭐 어렵지 않네요. 다섯 마리 했고요. 다음 작은 아이와 대화. 자, 새로운 NPC가 여기 나오나 보네요. 볼까요? 작은 아이 자 근처 케피바를 사냥하는 아이다 털을 얻으려는 하것 같은데 인사를 한다 아 귀엽다 일러스트 자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아, 잠깐만 어이. 일러스트가 귀움이네 혹시 동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작은 동물 다시 말 걸어볼까요? 제 어, 마비티 일러는 갓 게임 동물 아예 관심을 쌌던 만행도 어떻게 해야지 패스를 소화한 상태에서 아이와 다시 대화 자 유니콘 소화해서 한번 대화해 봅시다 자어 표정 봐봐 귀엽다 어 뭐죠, 뭐죠? 아 귀여움이, 이거 뭐야. 처음 먹었는데, 도 응, 왜 그래? 개 귀엽다. 어, 귀여운 친구다! 패스 이거 근데, 미미 때려가지고 귀엽게 봐줄라나? 사망여, 이게? 아짱귀염이 어, 서로 핫토핫토. 이제서야 관심을 보이네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춤추는 거야? <웃음> 뭐야 이게 춤추는 거야 뭐야? 라라라라라.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너 아직 애교쟁이구나. 뭐야 펠시랑 대화를 하네요. 주인 있다고 그렇구나. 야왜내 앞에서 앞담까냐자 이렇게 해서 저를 인식해줬구요 들어가. 자말걸 볼까요? 처음 만난 새 친구인데 해해. 꿀처럼 달콤 한 연세한다. 안녕 내가의. 으이... 어어 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어존칭공사자 아이고 말도 잘 들어 뭐야 이거 버그다 버그다 님들 버그다 의 주인이 당신인가요 앞에 마비노기 긴급 긴급점검 들어갑니다 어? 그렇다 방금 땡땡땡이 말해줬거든요 이름 들었어 로젠파이크 맞죠? 털 때문이에요 저 많이 갖고 있어요 피니를 구하고 있다 캐피바라 몽구스 땅돼지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였어야 했는데 이번주도 캐피바라예요 잼이 잘 안나와요 피니들을 빨리 꺼내줘야 했는데 피니가 빠져나온 차에 갇혀서 구해야해요 피니님이 알려주세요 피니를 도와주면 된다고 피니 피니를 사용해서 도와주면 된다 뭐지? 핀 선생님이라는데. 어? 이 능력 때 핀이 라고 해요. 핀이들은 혼자 이런 빠져나 못 하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님을 써서 꺼내 줄 알려줬거든요. 자, 케피발한테 더잘안 나와요. 여기엔 관은 무슨 일? 아마 이그 패시겠죠? 자, 케피 잡아야 돼요. 이를 마시게 기다릴라. 개그 핀키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것 같다. 또 호구 시안또 부여 불려 먹으려고. 자, 밀레시안이 피니 잡으면 될것 같아요. 거 일단 바라보죠. 뭐 어려울 것지 아닐까요? 피니를 꺼내 줄수 있다면 도와주 오, 어, 오케이. 도와달라. 핀벨, 일단 이거 줄게요. 가지고 돌아다녀봐라. 손에 줄 필요는 없고 켈피바드를 르음 처치해주세요. 아 차마 죽이라 고는말안 해요. <웃음> 자, 요정이에요. 으흠. 여왕님이 떠나고 나서부터 피뭐자 이건 피오드 던전 여왕을 말하는 거죠. 그 어머니 나무가 잘려지고. 여왕이 떠났던 그 요정들의 여왕을 말하는 거죠 음 <웃음> 잠깐이란 모를까 서로 다라 이즈전재가 강제로 오랜 시간 무조건의 생의 문제다 음. 손이 너무 오래 돌아가지 않게 손이 아니라는 세계손을밀어내게 된다 어허 핑키는 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근데 방식이 좀 약간 좀 되게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죽이잖아 근데 말이 좋아서 뭐 피니 꺼내준다는 거지 이거 죽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일단 잡읍시다아 저기 보이네요 이렇게 효과가 뜨는 캐피바라를 잡으면 은아자 잡으면 피니잼 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자 등급도 있고요 잼을 5개 모읍시다 난안자이네 얘들 잡으러 얘들 잔이하는거야 지금 아야 아야 일루와 와 이거를 이렇게 못 잡는다고? 실한가 자, 잼이 좀 안나오네요 뭐야 또 나왔구요 아야 아마 머리 위에 저 떴을 때 잡아야 되나봐요 보니까 자 머리 위에 떴을 때 잡을게요 자 떴을 때아 머리 위에 뜨니까 자, 뜨니까 재미 나오네요 야, 이면을 본눈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이면을 본눈 같은 느낌인데요자 이거 떴을 때 요때 그렇죠 막 잡으면 안됐네요 보니까 아, 제발. 너무 짜증난다, 애들. 자, 뜨고, 뜨면은 또 잡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섯 개 모았습니다. 예, 참 성가시게 하네, 애들. 아야.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해, 좀. 자 피니젭 모아서 이제 핀케에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말 걸어볼까요 자 피니젭 모기 완료 털이 필요하다 했죠 여기 공란? 곤란하시는들가져와주세요 아르마디로 찾으러 가봐야지 사망으로 가볼까나 자 인사하고 내딛는 모든 걸음에 새소리와 함께 새싹같은 기쁨이 움츠리 기원할게요 약간 요정 언어 같네요 느낌이 자 켈라 베이스 캠프로 이제 힐브리안 다시 가봅시다 자 힐브리안 가봅시다 알려줄 s g 보자 어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벌써 신규 전략 나왔는데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나네요. a 급 어떻게 하지 마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 굉장히 무섭네요. 자어떤건좀다 봅시다 한번. 자 임무 완수. 다음 계속 기다려서 힐브리한 바로 합시다. 탐험대의 곤란 힐브님의 대화. 자털 구했다. 자 열병치료도 만들 수 있다. 음. 동화수 요정 같은 얘기네요. 어 오늘 사진 생기 같다. 흠. 캠프에 사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혹시 끊기시면 트위치에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에 와요. 알렉시나한테도 알려달라. 알렉시나한테 알렉시나한테 말해봅시다. 부산물을 캠프로 가져다 갈수 있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아르마딜로 서식지를 찾아서 핀키를 만들어 나자 아르마딜로 어딘지 퀘스트 나오겠죠? 찾아봅시다 그 정도는 알려주겠지 제발 한 쌍의 솜사자 필리아 쪽이네요 오케이 자필레절를 박아 봅시다 자 신규전의 캐스트들을 한번 볼까요 피니블루미 F 스킬 랭크 자 핑키 알죠 아 저쪽이 나오네요 따라갑시다 나아서 가볼게요 멀지 않고요 여기도 뭔가 또 아르마딜로 잡네요 또 유저들이 있는 유저분들 계신거 보니까 자, 말 걸어 자 반가워요 밥 먹었어요 아 인사 아이고 못봤다 미안해 이리 반가운데 인사하나도 아쉽겠지요 손을 담고 펼쳐요 나뭇까지뻗어나요 그리 고 인사해요 자 보이시나요 전화 없답니다 당신의 가지는요 셋 아니면 다섯이랍니다 다섯 어허 핑키야 이겼다고 뭐지 핑기를 보러 온건가? 뭐지 뭐지? 자 관심있다 도와줄게요 생각을 시천 하나 둘셋 뭐지 그럼 또? 오 소환사 소환사 완전 아 귀엽다 이거 모션 봐봐. 모션 귀엽다. 자, 새로운 거뭐 했고요. 봐들어봐요. 뭐죠? 아, 일러스트 귀엽다. 핑키가 방금 피어났어요 귀여운 친구야. 불러내봐요. 이 바구니를 사용해볼까? 복슬복슬한 무언가가 담긴 방우리 자 뭔가 꼬물꼬물 핀니핀 생물 소형 지상 요정 자 볼까요? 뭔지? 어딨지? 이거 버리고 이런거 어딨죠? 어딨지? 어딨지? 내눈 이상한건가? 아이네자 볼까요? 자 소화했는데 뭐 있나요? 나온게 없는데? That piece is very colorful Yeah, it's very adorable and adorable 어는데 얼라이 말 걸어볼게요 썼는데아 여기 있구나 자 12시간 소환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패시네요 그냥 이제 야금 소리 하고요 후암 누구야? 에옹이 소리야, 에옹이. 우야으짜짜우우우우우 와! 스우우우야 뭐야 야우야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귀여우 피니펫. 겁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눈 초롱초롱한가봐 오졌다 진짜 자너어 가방도 있어 야 공짜 가방도 주네요 어 좋아요 생겼죠 자말 걸어볼까요 인형 이름이 뭐야 망왕마망망망 이름이 왕망 왕왕 겁나 귀여워 뭐야 이게 피니피구나 핑키야 작은 씨앗 자 이거만하면 이제 왕망 들려 들려 주인님이야 로제 파이크 주인님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마법의 이상이다 이거만하면 PVP 무슨 말인지 알아둘수 있다 로제 파이크 좋아 완전 좋아 눈망을 보세요 즉흥 노래인가 야, 좋은 생각 뭔데? 놀고 싶다, 구경 놀고 싶다, 친구 들고싶 많이 많이 자 피니피니 얻어달라 오케이 블루밍 케이지를 줄테니까 블루밍 해봐라 음. 피니잼을 넣어서 케이지를 넣어라 자 이거는 이제 대화할 수 있다고? 낭만농자 일단 낭만농자 블루밍 케이지를 좀 설치하고 올게요. <웃음> 설치 하긴 해야 되니까요. 자, 완수하고. 제 애용이 소리네, 잠깐만. 자, 블루밍 케이지 먼저, 일단 이무이 설치하겠습니다. 시간 내는데 1분밖에 안 걸리고요. 음. 그 다음 퀘스트는, 아, 어, 블루밍 성관 피니펫을 소화한 상태에서 핑키와 대화. 나가서 핑키한또 대화해봅시다. 자 바로 대해보죠. 오케이 블루미 할수 있다. 음, 피니잼을 하라. 아, 음, 잡으라는 거죠. 자 잡아서 한번 잼을 얻어봅시다 잼 맞나 이거? 어 나왔다 나이스! 음왜 못가? 아, 12초 오케이. 자, 왼쪽에 또 뭔가 생겼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100 레벨 이상일 때 환생하면 특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막그저 어... 아, 스킬 리스트 이렇게 할수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봅시다. KG에서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눌러서 방금 얻었던 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잼어 뭐 있죠? 잼 잼. 잼잼 잼. 야, 잼 어딨냐, 잼 어딨어? 블루밍 잼. 자, 여기는 피니 잼, 아르마딜로 이렇게 있구요. 음.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여기 생겼네요. 자, 블루밍 케이지에다가 이제, 아, 잼을 놓고, 아, 3시간 기다리라고? 에반데, 이거 진짜. 와. 와 3시간 기다리라고? 싫어한가? 아 3시간 기다리라고 쇼? 어이가 없네 아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웅팀장님 튜토리얼이는좀 짧게 해주세요 야 진짜 이게... 3시간 기다리라고? 에반데 진짜 에반데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에반데 이좀좀 아닌가? 이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3시간... <웃음> 아니 이시간이래너이한 이거 너무거거 저, 이거 아 등급에 따라서 시간 다르다고? 아 그래요? 못 꺼내나 그럼 이거? 이거 취소 못하나 이거? 3시간 좀 에바 같은데 자 그럼 등급에 따라서 소환되는 게 다른가봐요 아 3시간 진짜 에바인데 이건 좀아닌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닌데 야 어디 취소 좀 해봐 이거 취소 취소! 제거도 못해! 아, 제거도 못해! 실화야? 영영 박혀있는거야, 이것도? 큰일 났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어, 3시간 기다리는데, 3시간 기다리기 너무 크니까요. 어, 일단은요, 이벤트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기다리는 동안. 자, 이번거 이벤트 먼저 해볼까요? 어, 패풍당한 선생 패선의 대화. 자, 단밭에 먼저 가서 이동 한번 해봅시다. 아, 에반데, 이거 진짜... 아, 세시간이네 이거 에반데, 이거는 진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잘못 넣었어. 자, 폐풍당당이가기해 보고요. 주어진 과제라면 뭐 이런 거 준다. 자, 등록하고요, 등록하고요. 음. 자 패풍당당 이벤트 저거 선물상자 뭐야 이거 한 뭐주는데 아 보석주네요 이거 보석주고요 아, 버댕이 어서와 신규제 아직 하지도 못했어요 잘못걸려가지고 패풍당당 노트 어있어아 여기네요 조아의 코스모스 퍼퓸 어 하나를 만들 때 패풍당 노트 아 여기 있네요 일레이크스가 이거구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 일 매일 접속하기, 뭐, 이렇게, 뭐,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분간 플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오늘의 미션 클리어 되 있고, 피어도 없는 중급 이상 되어 있고요 패스와 유지, 피니블루미,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거 있고, 자, 이거 하면 보상을 뭘 주냐? 보상 설명. 자, 보상은 마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구요. 자, 홈페이지 잠깐 다시 볼까요? 보상 자, 패풍당당 이벤트 페스티벌이죠 여기, 여기 인고요 보자 자 여기에 보상 순위 이런 거 있고요 이벤트 참여한 거 이렇게 있고요 자, 응모하기 포인트 부족하기가 뭐, 응모 못하고요 넘어가고 보자 응원권도 100 포인트 다이게할수 있어가지고 응원권도 아주 부족하고요. 자 퀘스트가 더 있던 것 같은데 뭐지? 간식을 들고 새끼 고양이 대화 아, 간식 어딨어? 어이지 어이지 어이지 자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 어딨습니까? 덤바트 밖에 있다고? 아, 덤바드 받겠다. 타... 오잉. 야, 새끼 고양이 어딨어? Where is 새끼 고양이? 와, 탈방이야. 가자. 어차피 오미 깨야 되는데 가자. 어차피 오늘의 미무를 깨야 되는데 말이요. 어? 자, 새끼 고양이 어디 있어? 아 타라 새끼 고양이 아 타라였어. 나 괜히 가고 있네. 이상한데 가고 있네. 감사합니다. 자, 새끼 고양이는 타라 왕성 문앞에 있구요 오케이 야, 너 내려가 아, 못하는거 지금 자, 타라 왕성 새끼 간식 간식은 야 음식 아무 함면 가져가면 안이야? 아, 이건 크리스마스 여구나 아, 미안해요 패풍당당이 아니구나 아... 패풍 당당이 아니었구나. 어. 아, 못 하네. 아, 망했다 이거. 아, 망했네 이거.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이자.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3시간을 기다려야 돼 가지고 어, 지금 2시간 50분 남았는데 3시간 기다려야 돼 가지고 일단 녹화는 예, 종료했다가 마비동이 플레이하면서 시간 번 다음에 다시 좀다가 녹화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 에대여서 종료